Journalists say that That's right. archaeologists mm -hmm. should work with treasure hunters. Right. Because, right. because treasure hunters have accumulated very valuable historical artifacts that can reveal much about the past. Wow, 잘한다. e 몇의 네. 몇몇 제명한 저널리스트들은 음흠. 말한다. 그렇지. 그 고고학자들은 그트레전 도굴꾼, 도, 도굴꾼들과 같이 일해야 된다. 그렇지. 왜냐하면 도굴꾼들은 어? 도굴꾼들은 같이 있는 역사적 그 유적들을 많이 축적해 왔고 유족들이 어, 어. 그 과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곳와와 와, 엄청 잘한다 이거 작년 수능 문제였거든 네